안녕하세요 먹불의 엄마입니다 아, 제가 이제 매년 5월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제가 세무소를 방문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제 딸의 도움으로 어플을 깔아서 제가 종합소득세를 한번 신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미라는 어플 이렇게 세미라는 어플을 깔아놨고요. 어, 5월 1일부터는 이제 실제로 무료 계산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어서 어, 실제로 이제 6일부터 실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모처럼 딸하고 같이 한번 제가 어, 이 어플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번 해볼게요. 신고 비용은 33,000원이고요. 또 5억의 책임보험이 들어있어서 안심하고 신고를 해도 될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이렇게 어플로 깔아서 제가 종합소득세를 한번 신고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실까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일단은 깔아 작동을 할수 있어요 쌤이라는 어플을 이렇게 저는 이리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무료로 시작하기. 튼을 누르면 이렇게 공인인증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신고기간, 중소세 신고기간이라 이렇게 나오고, 간편정보 대생자, 쌤 신고 가능 여부, 가능. 이렇게 나와요. 음, 절세 팁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기부금 비용 처리도 할 수가 있고 경조사비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중소세 계산하기로 버튼을 눌러줍니다. 시작하기 배우자 본인 정보를 확인 이렇게 다음 계속 누르면 2009년도에 수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을 누르면 임대료도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가 나오고 계산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총 33,000원 이라는 비용을 카드 로 결제를 하고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어. 이렇게 해서 제가 신고를 다 끝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대기표 받고 가서 한두 시간 이상 뒤에 앉았다가 이제 제 차례 되면 가서 했는데 지금 이 어플을 깔아놓고 하니까 너무 쉬워서 제가 오늘 다 오늘 일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도 너무 고맙고 한번 깔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신고 다 했어요. 아 후련해요. 이렇게 제가 오늘은 집에서 어 딸하고 같이 어플을 깔아서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불이 엄마였습니다.